아! 싫어요! <웃음> 꽃이 없는데? <웃음> 괜찮아요 아, 이거는 <웃음> 괜찮아요 물거 <울진> 아닐까? <웃음> 아 싫어 아.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김범주입니다 준호님 집을 한번 소개해드렸죠? 당일 저녁인데요 짐을 사왔습니다 짜단 이케아를 털어가지고 왔고요 내일 오신다는 아니 오늘 왔죠 준호님 오늘 할일 없으시다고 사람 평나게 자, 주동민씨의 키컬러는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골랐습니다. 초록색! 아하! 싫어요! <웃음> 어? 아니? 오, 내가 좋아하는 게완두왕꿈빵이 어, 나 자, 초록색 좋아하네? 그래서 초록색 속도도가채워봤어요 초록색... 그리고 화분, 병, 초록색. 꽃이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어디 아, 이거는... 그리고 초록색 말씀이 심심하니까 이제 러그 초록색이랑 어울리는 러그도 샀습니다. 어... <웃음>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쿠션이 없더라고요. 쿠션이요? 네, 아, 큰 거. 그래서 쿠션을 샀어요. 초록색. 어. <웃음> 아니, 해 해놓으면 이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고. 어? 나 포테토칩 좋아해 하 초록색. <웃음> 아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딥그린 색깔만 있으면은 이상하니까 연한 그린도 같이. <웃음> 이거는 제 오징어 게임. <웃음> <못한다>. <웃음> 그리고 이불. 이것도 초록색이. 네. 포인트가 그 수많은 것 중에 딱한 부분이 딱 있어야 포인트 아니에요. 이건 그냥 독지독지 아니에요. <웃음> 아니 어이 오니까 신발 초록색인 거예요. 어 그러면? <웃음> 전혀 몰랐어 초록색을 아, 좋아하시는 줄 알고 초록색 <웃음> 어이거안 쓰는데 이거한 쓰다가 불날뻔 했었어 아 진짜요? 네, 저기 그을려져 있어요 괜찮아요 물도아닐까자 <웃음> 아, 그리고 좋지네 네. 그러네? <웃음> 아 근데 네. 생보다이쁠거예요 장담합니다 진짜요? <웃음> 네 진짜요 전문가예요 예, 네, 진짜 <웃음> 저, 저, 저, 저, 전문가 전문가 <웃음> <웃음> 침대는 바꾸실 건가요? 침대 위치를 바꾸신다고? 바꾸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랑 맞내피디랑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에 계시면 제가 다 바꿔놓을게요 아죠짜 네. 작업하시고 계세요 아 가둬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웃음> 자! 저희는 준비하도록 할까요? 얼마나 걸려요? 5분 아, 5분 네? 5분 5분 아 10분 1분 10분 만 주세요 10분 시간 만 시간 좀더 쓰시면 안돼 <웃음> 10분 만 주세요 10분 만 자! 치워보도록 할까요? 여기 여기로 침대가 와야 되니까 여기는 있거다 치웁시다 내가 주문이 한번 찍어야 돼 이거 온수매트인데 <웃음> 옮기실 때 같이 옮기셔야 돼. 아 그래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물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물이 새면은 응? 마태 씨. 네? 아저 홈즈인데요. 아 홈즈 홍주. 아, 씨, 네. 내말 듣고 있어요? 네네네. 네. 요거 빼 빼더라도 물이 안 새게끔 네, 응? 네. 야무지게 해야 된다고. 네네네. 네. <웃음> <웃음>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죠? 나와주세요, 이주도 씨! 나와요? 네! 자, 집을 공개합니다! 이지도 <웃음> 씨, 하나, 둘, 셋, 짠! 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자, 한번 여기로 와보세요. 어, 되 넓다, 넓어졌다. 맞죠, 맞죠? 네. 이거가 이케아에서 제일 싼 거예요, 3,500원. 귀엽죠? 네, 슬리퍼랑 굉장히 잘 맞으시네요. 오 디테일을 살렸죠? 장옷선원 오래 놓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 근데 저거는... <웃음> 귀엽자.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러그를두 개를 샀는데 음. 볼 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리에 가려놓은 겁니다. 신발을? 네. 아, 이거 쿠션도 샀어요, 쿠션. 아, 쿠션이 이쁘네요안입 귀...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안에 시트는못 샀어요, 까먹고. AS AS 바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불을 한번 만져보실래요? 제가 겨울 걸 먹고 있어요. <웃음> 아니 갔는데 아니 무슨 겨울 이불이 25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이불로. <웃음> 자 그래서 총 얼마 들었다? 7 2 0 0 0 원. 어. 그래보예요어저 <웃음> 네, 원래 쓰던 이불 어디 갔어요? 버렸죠. <웃음> <다르죠? 웃음> 진짜로? 나 <웃음> 떴습니다 저한테. 생각보다 저렴한 자격에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아 근데 죄송해요 저 솔직히 극적인 변화는 참... 이게 침대 위치 바꾼 거말건잘 모르겠네 아 그리고 한번 앉아보세요 이쁘게 가지 찍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게 사진은빼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어? 둘셋자 이렇게 찍으면 좀 인스타 감성 나죠? <웃음> <웃음> 좀 인스타 감성 아닌가 이거? 좀만 더, 더 해볼게요 포즈 하나 둘셋 이렇게 하시면 지금 카페처럼 이쁘죠? <웃음> 이게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하는 한 남자 같은데요? <웃음> 아 정말 이쁘다 아 근데 또 새로운 환경에서 오늘 밤또 지낼 생각하니까 무척 설레네요 맞죠? 네아 그리고 귀여운 거 해놨어요 귀여운 거요? <웃음> 후세미 보세요 아 <웃음>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런 거 귀여운 거 자, 오늘 이렇게 <웃음> 유준호 씨집 <웃음> 탐방도 해보고 이제 유준호 씨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리뷰 한번 써주시죠 카드 돌려막기 같은 느낌인데요 새로운 문제가 있는 거를 새로운 문제로 또 이제 덮어버려서 이거죠 내가 여기가 아파 근데 여기를 아보어서 여기가 안 아프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도이 침대 위치가 바뀐 게저멀티탭은 어디서 났지 아, 원래 두 개였구나 선 정리는 원래 따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기를 가리려고요. 뭘, AS 하러 오면서 여기 AS가 네. 있어요? 네. 여기 너무 지금 <웃음> 안돼서 AS를 김바루 씨랑 와야 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웃음> 네, 너무 <웃음> 새로습니다 그런 새로운 환경, <웃음> 순간적인 변화를. 즐기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막상 변화하면 거기에 적응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변화를 좋아합니다 도전을 무서워할 뿐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AS를 한번 할 텐데요 다음에 올때 여기 여기 액자 같은 거 걸고 싶어요 음 액자 같은 거 걸어가지고 나는 최신, 최신 사람이다 그리고 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MMC 같은 데는 만 26세 이하는 공짜고 전시회 같은 데 공짜 많아요 거기 포스터공짜로 주거든요 그거 주어와가지고 거치면 이뻐요 진짜제제 33살... <웃음> 대단다. 대단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여기 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좀 부스 같은 경우에는 서랍을 하나 수납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죠. 초록색 좋잖아요. 원래 초록색이면 나무 색깔 잘 어울려요. 아니 초록색 말고. 커튼은좀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바꾸긴 해야 돼요. 네, 커튼도 초록색으로 한번. 또요? <웃음> 그 트로피칼 보헤미안 스타일이라고. 아는데 네, 이게 집주인분이 안 좋아하시면 <웃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웃음> 어떤 색 좋아하세요? 하얀색과 파란색이 좋아. 한 시간 생각하세요. 앞으로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안 오셔도 될것 같아요 <웃음> 제가 어떻게 <드리는> 해볼까요? <웃음> <웃음> 안녕. 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점, 전문가 <웃음> 김범주입니다. 죽어. <웃음>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와서 솔루션을 드렸지만 평점 1점 테러를 먹어가지고 오 점으로 다시 바꾸러 AS를 왔습니다. 인스타 감성으로 인스타를 하지 마시고요. <웃음> 지금 <웃음> 이 맛은 사습니다요 <웃음> 대박 사건. 그래서 이 집을 AS를 하러 왔어요. 이제 준호님께서 인스타는 마음에 들지만 이곳에 커튼이 너무 칙칙해서 커튼을 일단 사왔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부스에 저기 수납이 좀 지저분하다 하셔가지고 저거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줄 서랍을 타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이 돼지우리가 다다롭죠 그래서 선 정리를. <웃음> 남... 남의 집에 돼지우리 <웃음> 그리고 다른 영상을 봤는데 혁색은 본인이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정리하을 저희가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선정리도 해드린 걸로 저희가 솔루션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준호님은 <웃음> 다시 안에 들어가고 계시면... <웃음> 저희가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커튼 해체해야 되는데요 올라가서... 아니 이거 어떻게 빼냐 이거? 위로 올려봐요 걔를 공을. 맞네 위로 탕 해가지고 캐미 찬스 <웃음> 자 여러분 저희가 사온 커튼이고요 이거는 모아리나라는 제품입니다 우와. 자튼은 케미 차스 쓰고요 이게 서나, 수납장인데요 이제 이케아에서 수납장은 비싼 건 비싼 데상관건 싸요 저희가 싼 거만 골라왔습니다 이게 선반에두 개인데 똑같은 칼락스라는 제품이에요 이케아에서 한 개는 작은 거한 개는 큰 건데 작은 게 4만 원큰건 8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유준호님이 철제 말고 나무로 되게 원하셔가지고 나무로 사왔습니다 <웃음> 여러분 나우를 선택할 때는 난이도를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래요 저희가 칼락스 이걸 샀는데 피스 이물뭘 말해주노 쓰읍 <웃음> 님 편히 쉬십시오 저희가 잘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저희가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웃음> 쉽지가 않네요 <웃음> 도와드릴까요? <웃음> 아니요? <웃음> 대답이 느려는데네 편히 쉬고 계십시오 아! 모르도 씨! 그거 빨리 오세요 아네 네네네 <웃음> 네. 아 확실히 화면 보이지 않습니까? 와 대박 맞죠? 소준님다 돼가요? 네다 돼갑니다 에이스 조교 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웃음> 제가 그위한게어져 <거기에 남겨> 있어요 <웃음> 아 시발 시발?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더워가지고 아, <웃음>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AS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노님 나와주세요 짜잔! 커튼 바꿨어요! 아그렇죠아 어 초록색이 아, 없으니까 <웃음> 마음이 그 칙칙한 회색에서 이제 아이보리색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해보고자 이렇게 어. 바꿔봤고요 그리고 러그도 바꿨어요 아네색이아니라이분색깔이 어, 어, 하세요. 파란색으로 네. 좋아하시는 파란색으로 네. 바꿨고요 네. 여기 보시면 선 정리를 저희가 해드렸어요 선이 정리가 되었죠? 네선 정리함 저거는 한 개나 15,000원 정도 합니다 이 러그도 한 3만원? 2만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포근포근하죠. 좋네요. 응. 거실은 이렇게 AS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면 짤. 수납장을 싸구려 철제보다는 어목이 훨씬 이쁘죠. 어목이라고 나 MDF로 한 사실. 네, MDF로 바꾸니까 훨씬 더 정돈되어 보여요. 맞아요. 뭐 화이트 결을 통일시키다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AS를 안해셔도사이 괜찮았는데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침대, 침대 바뀐 것만으로도 해도 요즘 최근에 잘 때마다 엄청 행복하게 자고 있어요 그래요? 잘 지내고 있어요 좋은 리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울 때 기분이 좋고 뭐야 내 얘기 안 끝나면 보지가싫 진짜... <웃음> <웃음> 리뷰해주세요 리뷰 거기서 확실히 저기 홍주님이 좋아하시는 초록색이 없으니까 딱 이제 파란색으로 또 이제 또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마음이 너무 놓이고 덕분에 너무 새로운 환경에 잘적응하서 좋은 컨텐츠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이거 초록색 아니에요? <웃음> 초록색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웃음> 어? 홈자님 <웃음> 조명도 초록색이에요 네! 조명하고 이게 찬도처럼 촬영 때문에 어... 저 색으로 한 거였어요 이거 이... 아, 어, 안 크로마키, 바꿨어 <웃음> 크로마키 벌서 <웃음> 바꿨어 <웃음> 크로마키 집안에 <웃음> <mañana 웃음> 모든 초록색을 이제 이것도 빼려고요 이제 크로마키 이런 거안 하려고 트.. 트.. 어요또 없나? <웃음> 자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좀.. 좀잘 치고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제가 다음 사량이 있어가지고요 <웃음> 시간 내주셔서 <웃음> 도고주셔서니다이 <감사합니다. 웃음> 부분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초록 알겠습니다 <웃음> 저 이거는 다른 집에 <웃음>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집에서 바라질 때까지 있으면 는 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집 누구예요? 아, 아,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세요? 아, 맞다. 아, 지금 어떻게해요 연출인데. <웃음>